자, 오늘은 디모데우서 인물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네시모로 부겔로 허모 어, 게네도 대마 후메네오 빌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말을 조심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우서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마지막 쓴저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진서가 디모데 후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어떤, 어떻게 보면 유언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은 AD 한 67년,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어, 디모데 후서가 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차 로마 2차 투옥되고 나서, 거의 순교하기 바로 전, 한 63세 정도 될때 쓰지 않았나, 62세, 63세 될때 쓰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우스의 구성을 보면 아, 두 가지 크게 나눈 것다 하나는 말씀을 지켜라. 사역사로서의 자질이었던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1장, 2장을 보면 1장에는 감사와 격려 2장에서는 보금사역자의 책무와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마세 때 배교와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보면 1장 1절부터 5절은 인사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2장에 저 6절, 6절, 6절에서부터 절 18절까지는 복음과 고난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제자 양육에 대한 그 명령, 제자 양육을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복음사역자의 자질과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1절부터9절까지는 말세 때 나타날 대교제 상황과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 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경 능력과 성경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오절까지는 디모델을 향한 마지막 유언적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육절, 육절, 6절, 팔, 육절에서 팔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예고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구절 에 섭다 마지막 2 0 절까지는 당부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물로서는 오네시모로, 부겔로, 하모겐에도, 그 다음에 데마, 후메네오, 빌레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인물은 핵심은 뭐냐면 복음사역, 목회사역에 관한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 교리, 그 다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순교하기 바로 전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쓴 기간은 66년에서 67년 사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처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아들 그리고 사랑의 아들 디모데라고 썼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썼냐면 1절에서부터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죽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네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서에서 보면 믿음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 그냥 아들이라고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보면, 자 어떻게 쓰면 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아들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면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뒤에 보면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디모데 후소 1장 2절에서 보면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생각 과 뜻을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비밀을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맛과 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맛과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사 후설을 통해서 선택해서 쓴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자신이가 자가 돌아올고 돌아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그 한자 한자에 담아서 그다음에 맛과 향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요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뜻과 그 다음에 생각과 의미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맛과 향기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you soon.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이라고 얘기하면 저 언제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곧한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그것은 모릅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거든요. 똑같이 순이라는 것 자체가 맛과 향기가 뜻과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만 언제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느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양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랫동안의 작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이란 얘기를 여기다 쓴 이유가 뭘까요? 쓴 이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인가 다음에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것 같은 것이라고 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우리는 you will be back in some form. 어떠한 방식이든지 난 돌아올 것이다. I will be back. back.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란 게 뭘까요? 그 내용의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의 심리학자면다 철학자죠. 자이 사람은 뭐냐면 원래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원래 생리학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쪽에 표하면, 의대, 의술 쪽, 그쪽에 있던 사람입니 그러니까, 생리학 강사로 있다가, 심리학 교수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생각으로 인해서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심해하면 생각을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뱉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까지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윌리엄 제임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총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게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그, 그 생각을 통제한다. 뭐. 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상반된 이론을 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우서 1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아까 1절 했으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눈물을 생각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물을 생각했다는 것은 디모데가 무지하게 감성적이고 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계 속에서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누구냐면 디모데 어머니가 윤이계고요. 윤이계 아버지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이계의 어머니는 로이스로 유대의 할머니였죠. 그러니까 이런 족보에 인해서 어떻게요? 해내 속에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6 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안수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디모데주 은사가 뭘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절때 안수할 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신 것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함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목회자들이나 장로, 집사, 직분자들은 콧나 씨가 닥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너무 왔습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되지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인터넷 예배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자분은 대다수의 어, 이그 목회자나 사역자나 모든 그 청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느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느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는것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오게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대신에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디모데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너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8.38절에 장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워하면 너도 부끄러운다고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 것이 안 좋고 두려워한다면 나도 너를 두려워하겠다고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큽니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못 드린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광원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세계를 구해 손윤복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받고, 교회가 폐쇄되고, 아니야 목사님처럼 교회가 폐쇄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예요? 너희들 육화가 박해하고 악한 말들을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실구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 계십니다. 자, 자, 그, 또, 복음에서 세우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자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해서 너희를 어, 말씀하고계신다 은혜, 은혜, 영원자서부터 너희를 선택해 갖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가 예수의 예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1장, 전서 1장,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셨다. 무슨 얘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우사 4장 저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듣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 선포자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절 이로 말면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12절에 보면. 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을 잘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말 발면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바른 말씀을 굳게 지켜야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굳게 지켜야지만, 굳게 지켜야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근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리더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성령이 부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어, 예,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1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졌고 능력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자,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는 생각이 행동을 통제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뭐 이렇게 쭉 됐죠 습관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동이 바뀌면, 행동을 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사람의 생각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생각 어떤 것이 비중이 크고 먼저인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병행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겁니다 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 했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운명까지 바뀐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한번 아, 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습관만 만들면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면 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야고보서 야구부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동이 없은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오서 4장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고에 니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아까 그 연단이라는 얘기가 굽나지라고 얘기했죠. 전번에 일전전에서 얘기 때. 그것은 막 운동하다 마음의 영의 능력을 연달아다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겐에도 어,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45절에 보면 일단 사람들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나오는 이런 얘기하죠.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우리가 보면 그 바울을 떠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무작위하게 강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그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지 않았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 온유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를 보면 강직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요새 목사님들이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정면으로 싸우는 게보다는 타협하고 저충하고 그런 것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 바울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이게 부겔로 같은 경우는 또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부겔로의 뜻이 뭘까요 부겔로는 네, 피겔로스인데 피겔로는 휴고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다 도망하다니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부겔로는 뭐야? 도망했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허목에네도는 뭘까요? 허목에네도는 이그 적이 없습니다. 그까그유례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어떤 유래가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유래를 찾아보면 헤르메스, 헤르메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헤르메스는 뭐냐면 도둑과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그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교활한 사람이었다. 허모겐의또는 교활한 사람이 아닐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네시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네시모론은 자, 오네시모론은 어 포로스. 뭐냐면 어 온이네미. 그러니까 온이네미니 오니네미, 그러니까 온이네미와 포로스의 합성어인데 온이네미는 뭐냐면 기쁨을주다 포로스는 무거운 짐뭐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무거운 짐을 그 지다. 무거운 짐이다. 이게 세금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포로스는요. 그러면 그이 내용이 뭘까요?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 이게 포로스가 그, 아까 이게 세금 조공,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이 내면은 기쁨을 주는 거였습니까? 그 합성어기 때문에, 오네시포, 오네시모는 뭐냐면, 이거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기쁨을 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모네시보로의 집에 극률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 사슬에 맹우서 부끄러지 아니했다고 기하했습니다 자, 내 사슬에 맹우서 부끄러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그 티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나옵니다. 보으로 말마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인에 대해서 고난을 받았으나 하느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실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 있는 사실이었을까요? 이거 사실이었을까요? 이 사실 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바깥에, 바깥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막내도 했고 교육도 시켰고 전도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됐었냐?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두운 캄캄 거목에차코도 차고 이런 상태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슬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것에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복음으로 메었다는 것을 나타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메인 것을 나타낸다면 이겁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또 마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잃고 목숨을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죠 이 복음의 사슬로 메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메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10절에 로마 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요 만났다는데 그 킹잼스 버전이란 niv 에서 는 틀리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niv 에서 는 찾아내기 위해 애썼고 결국 찾아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주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그 수많은 감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바울 인상 차기를 주면서 키가 작고 머리가 머리가 대머리고 그 다음에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에 있는 감옥들을 찾아내면서 했다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 위해서 애었고 결국 찾아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저 여기서 보면 그래 이게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또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리빙스턴과 헨리 스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그저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국 선교회별 도움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죠. 그런데 1869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그 뉴욕 헤럴드 기자, 유적, 헤럴드그 사장님, 야, 헨리 스탠드가 기자였는데, 그, 이 사람, 이 사람도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온 사람인데, 이 헨리 스탠드한테 뭐냐면, 리빙스턴을 너 찾아와라. 그, 러면서 이제 그 돈을 주고서 보냈죠. 그니까 러 헨리 스탠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가죠. 아프리카 가갖고 리빙스턴을 3년 만에 찾습니다. 그래서 1871년 리빙스턴 박사를 찾아냈지만, 함께 가기를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네시모로가 그 바울을 찾아다니는 것 것이나 헨리스탠드가 리빙스턴을 찾으러 간 것이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 갖고서 만나죠. 자, 만났는데 결국 은 어떻게요? 거절하고 1873년 2년 후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헨리스탠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발견하고 헨리스탠드는 뭐예요? 자기도 리빙딸의 쥐를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오네시보로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같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우서 사장 1 3절에 보면 내가 올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옷을 갖고 왔던 얘기는 그것이 추웠다는 얘기고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거기에 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종이가 찢어졌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네냐 여기가 아, 마메르틴 감옥인데, 여기 보면 이 지하였고요. 이창 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것이. 그래갖고 지하에 이르고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습하고 춥고 그런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가망이 없다 보니까. 누구예요 부겔로나, 어, 허모겐에도, 대마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바울의 현재를 보고, 바울의 과거에 어떤 자기가 은혜 받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이 사람 가망성 없으니까 같이 알았다.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교회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전광화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전광화 목사님을 통해서, 값 핍박이 오니까 아저 사람 말다 보면 나도 핍박 당할 거니까 나 모른 척해야지 그런 교회 목사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 헤맨 자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네심으로죠 바울을 끝까지 섬겼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자,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이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거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는 이라 그니까, 러 예배소 사람이라는 것을알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그날의 주의 국률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되죠. 그죠? 그니까, 러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받게 해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국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국률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 그, 오네시보로가 혹시나,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렇게 그 물음표를 했던 것은 바울을 끝까지 섬겼을까 한번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름 뜻은 뭐예요 무거울 짐을 덜어주고 도움을 주는 자였죠 에베소 사람이었고 바울을 끝까지 섬겼고 복음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상 부와 명예보다도 영생을 선택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지하 감옥을,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부겔로입니다 아시아 사람 부겔로 이름의 뜻은 도망치다. 바울을 배반한 사람이었죠. 바울의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자였고요. 복음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렸고, 복음이 경고지 못해서 결국은 바울을 배반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그 어, 다음에 그 아시아 사람 어, 허모겐에도 아시아 사람 이었죠 이름이 유리한 찾을 수가 없는데 헤리메스를 본다면 거짓말 장이 교활한 뭐 이런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을 배반 했고요 선교사에게 바울의 선교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뭐예요 바울을 바울의 그 바울 을그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만은 자장, 우리가 뒤에 사장에서 나오는데, 대만은 뭐냐면,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통솔자였는데, 이름에 맞지 않게 이 사람은 다른데 가서 통솔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사에 밀지번 관계가 있었고, 이 세상에 미련이 못 버린, 미련을 못 버린 자, 이, 이 세상을 보고 떠났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린 자였죠. 그 다음에 복음이 보금, 경고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릴 수있으리라고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 믿는 대로 신천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다른 사람을 가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면 그 그 뭐죠? 그그 그 신학교나 아니면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그런 게 있지 않을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냐면, 예수의 좋은 군인사 군, 군대로서 군 군인으로서 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면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은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명령에 쫓는 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내 사생활이 없다라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좋은, 예수의 군대로, 군사로서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사였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경계하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칙을 하면 탈락이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이 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경계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수구하는 농부를 비교했습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사, 군과 군인과 그 다음에 그 룰을 지키는 그 다음에 그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농부를 왜 했을까요? 농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농부는 뭐냐면 자. 바, 바울은 보음사의 농물 비교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씨 뿌리고 물 주고 모내고 잡채 뽑고 이런 수고를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그렇게 이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기쁨과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뭐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죠 게으르면 안 된다. 경계하는 자는 뭐예요?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규칙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군인, 군, 인은 뭐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 자기 생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을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자기 생활 얽매인 자가 되어서 안 되고, 주의 일이 첫 번째 있던 사람. 그게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 디모데후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메이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없이 이렇게 그그 그, 그, 죽죠. 숨겨갖고막 그렇죠. 화염 당하고 물레 타 죽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결국은 카타콤으로들어가고카타콤에서 카타코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죠. 지하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하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냐면 종교 재판을 위해서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오거스틴 어, 어거스틴의 종교 재판을 만들면서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은 다 화형시키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마틴 루터가 비덴 베르크 성당에다9 5개 반박물을 쓰면서 종교계획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계속 계속 지나가죠.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김대건 신부도 나오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 신사참배로 일본의 그강점기 통해서 일제시대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뭐냐면 신사참배라는 것때 우리 고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는 뭔가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데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신사참배, 공산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핍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나죠 이런 내용도 여기입니다 바로 뭐예요? 이, 그,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마틴 뉴터가 95개 반박문을 쓰죠. 신사참배. 이것이 뭐냐면 예수교 장로의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지하교회, 북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지하교회, 정말 성경이 없어서고확다 외웠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 있어도 요 밖에 없, 이렇게 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고난인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메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로마 시대의 그 핍박, 일제시대의 핍박, 그핍박에서나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웃에 내려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구원을 함께 바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고난을 자초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광화문 집회를 만들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가 나오면 이거 갖다 보면 뭐라 하면 개독교, 욕을 하고 맡러고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사을 때도 우리가 보면 경제 환란이 있을 때도 결국은 어, 예배 드리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여기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사역자들은요 고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도 여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착한 받은을 위하여 참음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 주도,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자, 보면, 마태복음 32장을 보면, 10장 32절을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신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드에서 2장 10자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성 종행화 같이 퍼져나가는 이단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자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할 것을 기억해야 다는 얘기죠 아까 도말씀드렸죠 아까 군사로서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 소망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다툼 한다면 그들 또한 시험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뭐예요? 시험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면지뢰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된 자로 자신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자, 여기 분별하다는 얘기는 오르도 메, 토메오인데, 이게 바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바른, 성경을 바른 해석을, 해석부터 시작해야 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바른 전달은 어디서 시작하냐? 성경의 바른 해석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해석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야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옳게 해석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가 되기를 힘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6절에 보면 자 헛된 말 불경건한 말입니다. 헛된 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니함불 우 경고하는 말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말로 논쟁하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해지고 세속화될수 있다고 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은 악성종에 포전한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보면 20절 보면 자, 믿음에 관하여선 파산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어와 알렉산더가 있,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후메네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2년 정도 있는데 2년 동안 이후메네어라는 사람이 교회에 악영을 맺혔다는 얘기예요. 자 사탄에게 내준 건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어와 빌레도가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아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십팔절에 보면 보십니다. 자, 진리에 관해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 중에서 보면 어떤 학설이냐면 자. 제자들이 자작거라 제자들께 만들어 놨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옮겼다. 그리고 기절설 예수님의 기절설도 있고, 예수님의 상상으로 만든 허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예수님 부활에서 부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활을,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별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세상의삶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요 우리는 절제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얘기죠. 자,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살리는 이것이 인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내가 부활할 수 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는 자마다 불위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이이 이 말씀을 보면. 어 다른 건없습니다이 여기서 그 18절 볼때왜 부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영혼을 지은 신이 최고 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재주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의 몸을 지르면 아주 저급한 그런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태어나는 것은 영혼이 몸에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사람이, 그,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히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몸이 부활하면 어떻게, 영원히 다시, 다시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갇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비화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사는 얘기가 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무너뜨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아까 얘기 했던 하나님의 경고한 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멸망하자는 하나님의 질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질들을 다 믿고, 이단과 제약들로부터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한 터에 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교회죠, 교회. 교회라는 것이 경고한 터죠. 그러면서 죽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아, 이사야 6장 1절, 2절, 5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시야 왕은요, 유다 왕의 열 번째 왕이었죠. 성군이었죠, 성군. 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 나를 통해서 정말 청통케 했죠. 전쟁도 가서 이기고 다 했죠. 근데 그가 강정이 있을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제사자들, 제사자들만 할수 있는, 어, 저, 할수 있는 그, 그 부장을 누가 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처럼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나병으로 나병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었죠.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납 천사들이 여기서 뭐예요 6절에 보면 스납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계단에서 핀 수술, 수,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 여기서 보면 자 그때 스납 중 하나가 붙잡고 왔다 그러는데 자으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면 선한 사람은 어 선한 사람은 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화로다. 내가 망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그 뭐라고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 회개를 자, 했단 얘기죠. 자, 보십시오. 자,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맙소사 끝났네. 자, 회개안 했는데, 하느님 앞에 소개된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 앞에 손사들이 딱 오니까 뭐래요 허, 난 잘못했는데, 난 정말. 회개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은 첫째, 첫째는 뭐냐면 말의 성결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인격은 말의 변화로 증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었다.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6조에서 뭐냐면 스납천세가 와서고 부적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전부 다 사여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어, 쓰라 중에 하나가 부적가라고 재단해서 핀 수술로 손해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이렇게 돼진 거죠. 자, 보, 보겠습니다. 자, 구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리에서 깨끗해가실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랍천사가 와서 재단으로 핀 숯불을 가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재단에 숯불을 갖고 입을 지져갖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내 입술이 되며 내 입에 닿았니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저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 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한다고 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자, 모든 두려움에서 머물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너무 고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회가 벌써 딱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자신감 여기서 내 죄를 사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고 이겼다는 얘기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은 자신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 강의를 맡기고 설교를 맡겼던 이유 중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귀와 눈을 감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듣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사참배가,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은 마음의 중심을 두신다고 얘기했죠. 근데 주구철 목사님은 어디를 받았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애들과 잘하지 말라는 것을 잡았던 거죠. 그 내용이 틀린다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그, 우리가 설교 보는데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는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얘기는 뭐냐면 기근이 오거나, 그, 그, 이 오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경, 경제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썩기 프라임 모기진 왔을 때, 우리가 그 IMF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 안 드렸습니까?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런 적용을, 적용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여,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이가 바로 이, 이, 유 입니다. 자,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 저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어, 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는 돌아와 고청을 받을 카노라 하시기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라. 만들어갖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고 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본고, 들어, 보고 들어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칭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제가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 예수께서 이르을때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갖고 그들이 보고 들어서 깨닫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받을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걸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일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래요 망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멸망할 것까지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께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 멸망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뭐예요그루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토기이 땅의 그루톡이 니라고 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백성 10분의 1이 남는다 해도 이 땅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거룩한 자손이 남아 그루토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루토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토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루토이가 뭐예요? 그루토이가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거룩한 씨,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을 아주 험악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자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칸트, 순수 이성 집합,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사람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그 종교보다는 윤리에 더가까웠던 가끔, 더 윤리에 더 치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예요. 감정은 종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 토니께서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 그들의 감성을 하기 위해 산 것이지, 이 신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했고요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고, 부활승천 재림을 부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것은 아니다. 그럼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슐라이 에르, 에르마아입니다이 사람은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고 신학의 아버지였는데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뭐냐면 19세기 대 이단자라고 불렸던 사람. 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을 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 4때 회심을 했데1살때 회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모리비안 모리비안 모라비안 교단에 학교에서 공부,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 더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가 있다. 왜요? 똑바른, 성경의 똑바른 지식을 갖고 해석을 갖고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신라의에마하 자유주 의 신앙의 최초의, 시, 아주 최초의 아버지죠. 그걸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영향을 받던 사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개혁교회의 신학자고, 신정통주의 신학자. 그니까, 러 자유주의 신학을, 그, 아주 비판하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이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성경은 틀린 게 많다. 그리고, 아담 천지창조의 기록은 그냥 전승에 말로 이어진 것 외에는 아니다. 아담 타락도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천여 탄생을 긍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고 재림의 역사성을 부정했고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대신 뭐랄까요? 이게 뭐냐면 그 111대 취임식 기도 취임식 기도를, 저 시작 기도를 갖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주리주 구선 연방 하원이었는데, 이 사람 30년 동안 뭐했어요 감유교의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회의 이 시간 이후 평화를 내려주셔서, 우리는 율신 브라마의 이름과, 브라마 인도의 신이죠 브라마 이름과 많은 다른 믿음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이 사람은요 종교통합을 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멘 얘기했어요 아멘은 뭐예요 뒤에 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맨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먼을 붙여서 아, 아우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뻔히 이게 그 아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알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연방 하위원, 엠마뉴엘 클리버, 76살에요. 이 자,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브라마 이름과 많은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믿음의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회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 다 여어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후메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단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었죠.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없던 자. 그러니까, 헬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보금을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린 자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를 위하여 바울을 의미한 자였죠. 에베스에서 쫓겨난 자였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또마찬가지 빌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린 자였다는 얘기죠. 자신의 명예를 왜 바울을 음해했던 사람. 자, 자 마지막 주의 종에 갖춰야 될 덕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메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일째를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글씨 되고, 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종은 무엇보다도 교리사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해. 그래서 뭐예요? 깨끗한 글씨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가, 어, 어, 주님을, 우리가,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구, 구주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밖은, 밖은,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밖은. 그세상이는 밭에 좋은 시인 천국의 아들과 가라지 악한 자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세상 밖에는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면 음란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음란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교의 모습을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교의 모습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자, 23절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버리라 이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버리라고 얘기했죠. 다툼을. 그래서, 주의 종은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얻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많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될 것이 뭐예 이렇게 악한 것들, 그런 것을 다투고,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좋은 말 쓰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경건,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그 다툼이 난다고 이해하죠 가장 중요해서 우리는 뭐냐면 다투지 않는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 자 24절에 보면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 얻어야 되고 버려야 되지 말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지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마귀와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바 되었고 뜻을 따, 따르게 하실까 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유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런 걸 버려고 겠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 회개함을 물어내서 지리를 알게끔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내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7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말다툼하지 말라 도리어 듣는 자가 망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기도에 갖고 있어야 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까 병사라고 했죠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그다음에 농부라고 얘기했죠 병사는 뭐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주의 일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뜻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경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행동이 되고요. 농부는 뭐예요? 부지런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라 무슨 얘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말다툼하면 안 된다.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말다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심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아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바른 전달은 성경의 바른 해석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해석이 잘못된 아까 것처럼 뭐 브라마서부터 시작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불건결한 말 이런 것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의 퍼져남과 같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건강한 말을 어때요 교회 이런 말로 논쟁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과감하게 논쟁을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단들이 이걸 거명하면서 비판하면서 세속화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그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하지만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교회의 악영을 끼치고 있었다. 2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그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2년 전에도 빌레포 저이저이 에베소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건함이려면 말다툼과 명령되고 헛된 말과 버려라. 자, 헛된 말을 버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은 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을 조심하고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